밥 먹을까? 자, 고기, <웃음> 고기, 고기, 잘라 앉아. 앉아! <웃음> 그래도 고기 맛을 보면은 음? 멀리나 안가네 그지스텔라아 추워 왜지? 잘 먹네 아이고 잘 먹네 스텔라그지 맛이 있어요? 맛이 있어요? 그냥 맛이 있어? 스텔라 고기. 아이고, 맛있어. 얘가 씹을 때는 얌전히 있어야 돼. 조금이라도 놀라게 하면 씹는 거 멈춰. 어. <웃음> 봐봐.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도망가. 밥 먹을 때는 내 네, 얌전히 있어야 돼. 내가. 고기, 스텔라 고기. 시달라 맘마 고기 먹자 시달라 고기 먹자 고기 안 먹어? 물 지금 추워 물이 다 얼어, 얼은, 안 얼었네 <웃음> 안 얼었고 물은 안 얼었네 스텔라 일로와 스텔라 고기 먹자 고기 안먹어? 고기 안먹어? 아이고 추워 스텔라 너 이제 안먹을거지 이거 리치 준다 제라 고기 리치 줘 셀라 안 먹을 거예요? 안 먹어요? 리치 줘요 이거 이제? <웃음> <웃음> 대답, 뭐라고 대답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셀라 <웃음> 고기 쇼 고기 어, 리치. 안 그러면 너 이거 다 리치 줄 거야. 빨리 와서 먹어. 고기. 안 움직일게. 옳지.